And two for the show, t r e e for the gimmick, and f o r for the mimics. 베이스 영감을 준 exoplanet, 드럼 박자는 노래지 정박에 원하네. 가끔 못 알아듣게 가사 써 어차피라도 넌안 샀어. Here comes beat maker do it again, beat by the fist, rap to have a gang. 있는 듯 없는듯한 재능 사실 내가 제일 잘 아는데 뭘 안하는게 아니라 못한게 맞고 있더라도 표현을 못하기에 난또 껐다 켰다만 반복해 숫자가 안올라가 만복해 2년간 그제로를 SAGA가 그게 10년이 될줄 몰랐네 그동안 내 안에 벽을 남봤어 순진함을 잃고 경험과 맞받고 소리다듬기를 좋아했던 내가 코드 맞추는데 안주하는 게참 대체 내 음악은 뭘 위한 걸까 같이 시작한 형들 이제는 신의 기반 자기 만족도 제대로 못하는 나 I'm just no more than dead cans now. 밤의 끝에 다가온 이별에 불어오는 바람에 마음을비워내 그것도 며칠 못 가나 미련해 마음의 옷자락을 다시금 기원해 다시 전화해도 받지를 않아 왜 차가운 목소리로 마음을 끊어내 몰랐어 그땐 내 마음을 줄땐 그게 영원할 거라 믿어나 줄게 아무것도 안남면 지금에 와서 네가 준 꿈의 빈자리만 남았어 억지로 다른 사람으로 쳐봤어도 다시 나가 마저 남은 상처 나 때문에 많이 울었을 날들 울음이 웃음이 되어 있어간 나를 너 때문에 많이 울었던 나도 눈물이 추억이 되어 있어간 너. 바람이 내 불어 다 자유롭다고 믿었네. 개나비 스물다섯에 필어펜 그렇다 해서 여린 꼬라긴 싫었게 치부를 yeah. 덮어 날들이 얼굴 위에 멈춰도 시간은 가더라. 두 시까지 자도 깨우지 않어 날일어나누구도 나를 안 원할까봐 걱정이 됐어. 뭐라도 하면 난. 네 가설 쓰기 시작했어 다시 말해, 자기기만 했어 위했던 건 자기기만 했어 부모님은 내게 돈을 보내 계속 c b s 는 I only get better I have even not gotta get up 노래로 받은 힘이 무색해지고 어제 했던 다짐이 오늘 깨지고 답답했지 바뀌는 게 없어 착잡했지 나는 얼마나 더더 더 건방져야 이런 내 모습에 만족할지 세상을 속이는 건 쉬워도 내 안에 나를 속이는 건 어려워 이래 대충 살면서도 무언가 될줄 아는 내 자신을 버려 너 r e s t for your t h i n Sometimes I pretend to be breaking my f e t Hell nah no, t ain't g o t a b i good I like them and s l i d in tryna steal a pie jam 보고서 뺏기고 생각을 멈췄어 있어 보이는 척 reference 갖다 썼어 학점은 버텼어도 뒷맛은 쫓았어 안쪽은 다 내버리고 갑자기 묶었어 What the earth was I doing? I just got her a n moving on l y g o t t e r a i flowing. I don't want b u t e Get t h o a n t l go i n o t h e w a b u t e r e a l l go t t didn't get much alcohol. n t h e e o e o n w a b u e e a I o rain. o w u e g t I o t n o e e a I n o w a y u g o n n u c a o n d o h I t m a n y o u g o d o h a v n d o e a l I o t m a n y o f p u o t d o n e n t I o a l y o u n e v e r k n o w o w e g o n n a g o n o b a c k 어릴 때나 노력을 남들 두 배로 했어. 사실 다 부질없는 건데 부딪혀 보고난 후에 말하는 게 어때 Yeah you be right I be having my head down 산 올라가는 중 급하지 않게 잠그는 단추 캔맥주 비용은 약출 도착 전 예일 갖추고 봤어 나 배가 고팠어 돈부리 파니까 샀어 아저씨 금방 나갔어 다시 우리 만나 맞서 어딘지 모르는데 뒤로 돌면 또 도루묵 돼할 것을 고르는 게 행복하단 걸 모르던 때 Sometimes what I've done is just pain That's why the life is just pain 지나온 계단은 있기에 우린 계속해 올라가는 중 누구는 5년에 토해도 누군가 6년은 짧다고 해 아냐 난 나중에 뭘 해도 자영업자는 난 한다고 해 아냐 우린 이길 위해서 세상을 배우고 있는 거야 계단의 매니에 대체 뭐가 우린 계속해 올라가는 중 하는 말에 잘 지냈다고 답해 뭐하고 사냐 말해 곧 나간다 말해 내가 나가고 있다고 해도 내 안에 담겨 있을 아이들에 대해서 말할게 가장 어리게 놀아도 철학은 확실해 특전사 현중아 이젠 금욕을 작심해 Devilman, I'm a right Canadian 진스타스 내년도 일본행 시나리오건반이 걷지 않고 오번네 현실 j u n don't be lonely, 다치는 일없길 어딜 가나 한 몫은 하는 녀석인 만가반이 재능을 펴 꽃길을 걷길 멀리 있지만 하나같은 방쫄가대 우리 말만 하면 날아가는 밤참 저게 아이콘 우리와 허수와 비에이조 해도 판사님 안오는 날까지 가끔씩 챙겨주는 게그리반 갑지 대환이 만기 전역은 더 빨리빨리 상규 재황이 윤지 묵연이 백수 승현 형인혁겨 간구 조지 잽도 중현이 민영이 지호 섹시 돼지 병탁형 강민이 성민이 언니서지 아픈 걸 나누지 못해 미안한 마음뿐 상기라 빨리 낫길 항상 바랄 뿐 this record i'm spitting what i got 녹음실 말고 s 살말 m 서 찾아 날 g 설은 잘못 쓰기에 이 r 에 s e o c h a j a n a 도 s u s s 다다 s g i n l e o e i r a t g n please i ride and h a m n c o c k what a man t i s I will look at you b u this rappin' and snappin' g your thing And makin' g your beer mind Be never said it this, you mean? Cause this the first thing that I be e n doin' g this, yeah 난 맥주를 마시기 위해 일하겠어, yeah Master who has said that's no, no has, yeah 시간 하나에게도 한케를 위한 내 payday 재능과 노력이 없어도 난 내겐 It's the same thing when I'm g r a p p i n g 이미 있는 하루를 도와줄 끝을 맺게 이젠 나라 I'ma call them 내 일과에 맺게 나아 비루 나마비루 나마비루 Now I know I'ma call them e v e g i 나마비루 나마비루 나마비루 Now I know I'ma call them e r guy